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 입니다 어, 오늘은요 메이커 문화를 사랑하는 또는 메이커 문화를 알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 책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여러 권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 한권한권 한권 추천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민 메이커 교육 가이드북 입니다 어, 이 책을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음, 제가 썼기 때문입니다. <웃음> 네. 어, 이 책은 저희가 이제 함께 실천하고 있는 메이커 교육 실천이라는 단체에서 창의재단에 후원을 받아서 제작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뒤에 보면 책을 지필하신 분들의 얼굴과 그리고 이거를 총괄했던 저희의 예쁜 얼굴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 책은 근데 안 팔아요. 네, 팔지 않습니다. 시민 메이커 교육 가이드북이라고요 구글도 좋습니다 네이버도 좋습니다 그냥 검색어를 치시면요 바로 pdf 파일을 받아서 볼수 있는데요 또는 메이커 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메이크올 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cc 라이센스를 달아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책의 내용은 크게 6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메이커 운동이 뭔지 메이커 교육이 뭔지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이 앞에 파트 1,2 같은 경우에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글을 쓸 때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문장을 고쳐가면서 쓴 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책입니다 앞선 강의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메이커를 정의 내리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어쨌든 이 메이커에 관련돼서 이제 책을 쓴세 분의 외국인분들이 계세요 이세분 모두 이제 한글로 책이 번역이 됐는데요 어, 대표적으로 이제 메이커 페어를 창시한 이제 메이크 매거진을 만들고 있는 데일도어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크샵을 운영했던 마크헤치 그리고 크리스 앤더슨 이렇게 세 권의 책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 책을 가장 먼저 읽었어요 제가 2014년에 메이크업 페어 서울 메이크업 페어를 참여하자마자 메이커가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끝나자마자 사서 읽었던 책이 이 책이었던 것같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인사이트를 받았던 책은 아무래도 데일도어 티의이 우리는 모두 메이커이다 인것 같아요 깨알 자랑을 하자면 사실 이거는 프리투메이커 라는 영어 원본 책이었는데 여기에는 직접 미국에 가서 데일도어티에게 받은 사인도 있죠 <웃음> 또 여기 재미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3D 프린터 시장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 랩랩 프로젝트서부터 해서 오픈소스로 3D 프린터가 발전하는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크게 바라본 책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 그 밖에 다른 외국인들은 뭐라고 메이커를 얘기했는지 한번 관심 있다면 보시면 좋을 책들입니다 앞선 책들은 사실 외국인들이 쓴 거니까 우리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쓴책 중에 제가 가장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공감이 많이 갔던 책은 이손의모험이라고 하는 책인 것 같아요 릴리쿰이 지었는데요 릴리쿰은 지금도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팀이죠 그래서 이책 안에는 만드는 삶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이 릴리쿰을 하게 된 이야기 등 저는 굉장히 이 책을 재밌게 읽었어요 특히나 어, 한국에서의 메이커 문화가 조금 확산이 어려운 부분 또는 정부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기서도 조금씩 조금씩 나와서 공감했던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밖에 메이크업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두 책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 평생 유치원은 이제 미첼 리스닉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명 스크래치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MIT 교수님이 쓴 책인데 책이 쉽고 굉장히 잘 읽히기 때문에 이 책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다라면은 이 책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거를 읽었을 때는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교육학을 전공한 건 아닌데, 뭐, 피아제, 구성주의뭐 이런 거 마구마구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 자체에, 교육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 이 책에서 가장 아쉬운 건 틴커링 이라는 거를 개조하다 땜쟁이 이렇게 번역 했다는 거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내용은 분명히 참고할 내용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책을 더 추천드리자면 이 제로투 메이커를 뽑을 것 같은데요 어 데이비드 랭 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메이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메이크 매거진에다가 자기가 메이커 활동을 하면서 글을 연재하겠다라고 하게 하면서 점차점차 메이커를 배우고 메이커를 자신이 직접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탐험할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죠 근데 이 책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웃음> 뭐냐면 여기 보면 전문가에게 이메일 보는 방법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실제로 메이커들은 이제 디지털로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댓글이라든가 아니면 메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뭔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보낼 때 기본적인 예의는 조금은 지켰으면 하는 바램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사진 하나 띡 보내오면서 이거 왜안 돼요? 이러면 네 저도 대답하기 싫습니다 간단한 본인 소개와 어디까지 해봤는데 뭐가 어떻게 안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저도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이커들의 세계에서 디지털을 이용해서 서로 자료를 주고받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예의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쌤이 추천한 책을 읽어보면서 메이커 세계에 조금 더 가까워져보면 어떨까요?